유기농 하는데, 유기농은 사먹는 사람들 알아주지도알주지도안 해요. 참 시안이요. 유기농, 유기농 좋다고는 하니요. 벌라지 먹으건안 사. <웃음> 소비자들이.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농촌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? 방아지고, 지금, <웃음> 방아지고. <웃음> 구체 상태는 현재는 좋지 아, 이, 이, 꽤 큰데요? 네, 예, 예. 군용 하나 없고, 예. 그 병충해 방지를 워낙 잘해서, 담의 나방이라는 건 없잖아요. 밤만 그이... 찾아봐도 지금 뭐, 군용이 있는 건 없잖아요. 10g. 10g. 네, 예, 아, 10... 한 통에, 이, 물한통 20cc에 10g. 10통이 아... 들어가요. 이거 열통 10통. 논에 어, 쓰는 수수용하고 거기다 암메이트 섞어서 약을 또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서, 그, 흑면나방을 잡았어요, 그때. 그 바람이. 어, 그 2차 치고서는 네. 깨끗하게 방제가 잘된 거예요? 예. 네. 예. 그 암메이트 글자 그 섞어서 해가지고, 흑면나방이다 죽었어. 그, 우리는지죽는은암메트 그, 우리네는. 저는 지금 충남 청양의 한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. 요즘 이 장마철에 이 담배나방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고추의 담배나방을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30년 된게 있지. 30년. 두분 같이 친구세요? 예. 예. 이웃에서 같이 친구죠. 몇년 친구세요? 어려서부터 불알 친구니까. 몇 년? <웃음> 몇년 넘? 몇 년, 몇 년? 한 70년. 70년 친구. 예. <웃음> 어릴 때부터 친구분 둘이서 농사 지시니까 적적하진 않으시겠어요. 예. 맞아요. 첫째는 이제 <웃음> 둘이 이웃이 있으니까. 예 무슨 농사를 짓더니 간에 아이 뭐헐때됐잖아은가 네.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친구가 서로. 예 먼저 그러면 아 그러네 이거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 벌써 약구에헐때 됐네 그러면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친구 아무 소리 없어 그러면 아이 친구가 더 잊어먹었나 보다 아이 뭐헐때 됐잖아 그러면 그러네 그러이 친구가 또 그러고 항시 같이 해요 그냥 어 그러면 같이. 정산농약상, 김 사장한테 약사를 같이 가고, 아. 약 같이 사오고, 네. 그래서 약 같이 시기에 맞춰서 하고, 네. 그렇게 이지지서 하고 있어요. 앞으로는 더생사고라고 해서 같이 해야지. 우리가. <웃음> <둘이 웃음> <웃음> 그러고 살아야지. 농촌에 사람이 많이 없죠? 젊은이도 없고. 예, 네, 없어요.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, 우리가 그중 젊은 사람이. <웃음> <웃음> 저희도 뭐, 저기, 지금 나이 먹었다고 안 해요. <웃음> <웃음> 연세가 세시는데요. 73! 7학년 3반 네. 전딸 전 네. 아직까지는 이럴 때도 그렇지 이럴 때도 아직까지는 그냥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보다 나이는 생각 안 해요 어.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농촌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? 망아주고 어찌피망주고 <웃음> <웃음>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 저기 어디 망하는 거지 그게 아 여기도 기능이소 워터 저기 사악이 아, 저 보이네 그 사람이 작년에 왔는데 8천만 원 들어갔대요. 하우스지에서 하우스, 응, 그렇지. 하우스에 8천만 원 들어갔다는 데 나오는 게뭐 있어? 나오는 게 뭐가 있어야지. 뭐 하는 데요? 여러 가지요, 지금. <웃음> 구호자신고 더군다나 또 유기농이요. 고추 고추 신고. 유기농하는데 유기농은 사먹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안 해요. 참시아요 유기농 유기농 좋다고하해요 <웃음> 벌라지 모은 건안 사. <웃음> 소비자들이. 나 그, 소비자들도 망령이라고요왜 벌라지 모은 거안 사? 그게 유기농인데? 그, 기능에서온 분들 농사 짓는 거 보면은, 풀이 곡식을 이겨. 풀이. 그러니까, 풀이 곡식을 이기 때문에 곡식이 지니까, 뭐 성정을 못하고 그냥 쪼그로들어니까뭐수확이 네. 나오는 게 있나? 유기농이랑 이렇게 돌이. 아엽건 이 고추에는 어떤 병해충이 심한가요? 탄자병, 고추나방, 어... 주, 주로 그렇지. 주, 주로 주로 나방이지요. 나방. 네, 네, 벌레. 그럼 벌레 그 나방을 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충제를 치야지. 살충제. 네, 안메이트를 주로 많이 치고 있죠. 안메이트. 네, 치고 잘 듣고 오니까 우리애가 여태까지 써본 결과 그중 낫더라고요. 그 상태는 현재는 좋이꽤 아, 이 큰데요? 네, 예, 군형 하나 없고 예. 그 병충해방지를 워낙 잘해서 담에 나방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암만 그게... 찾아봐도 지금 뭐군형이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게 원래 생기면 어디 생기나요? 구추에 뚫려 있는 거예요. 여기에, 예. 구 그거 먹는 거는, 예. 오드라고 지정이 안돼 있어. 군대는 오, 꼭지 지점이 됐든지, 네. 옆에 됐든지, 그건 상관없어. 네. 안 되고 들어있어. 음... 그럼 이제 비 오면은, 이제, 그, 근육으로 물이 들어가. 아, 썩는구나, 그래서. 물이 들어가면은, 견딜 수가 없어. 2, 3일 내 떨어져 버려. 어. 그게 다 낙과되니까, 고추를쌀 수가 없어. 그래서 안매티를, 이제, 주기적으로 쳤기 때문에, 네.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, 지금은. 고추 꽃이다가 알을 깔려가지고, 병충해가 깔려가지고서 거기서부터 뭐 병이 시작되니까, 그래서 고추나방약은 그때서부터 저희는 암메트를 쓰고 있죠. 암메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, 그, 논에 쓰는 수수용하고, 거기다 암메트 섞어서 약을 또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서, 그, 없 나방을 잡았어요, 그때. 그 바람이. 그2차 치고서는 네. 깨끗하게 방제가 잘된 거예요. 예, 네. 네. 그 안메트 글때 섞어서 해가지고 콩논 다음에 다 죽었어. 그 우리는 벌레지 죽이는 데는 안메트 어, 우리네는 이 고추뿐 아니라 콩 같은거나 뭐딴 작물도 살충제를 하약했다 벌레지가 생겼다 하면은 안메트 밖에 안 써. 딴거 하면은 벌레지가 오지용 잘 죽도 않고 그래가지고서니 안메트만 쓰지요. 10g. 10g. 네. 아, 10g. 한 통에, 물한통 20cc에 10g. 10g. 아... 약 10g. 열열통이 들어가요. 10통. 10통. 비온 다음은 일주일 간격, 네. 비안온 다음은 열흘 간격으로 치지. 아. 밤에 나방은 아직까지는 모르고 살르니까잘 들으니까. 안메이트 아, 치고 나면은 일단 그런 해충들이 안 보인다? 예. 아.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. 단약을 그전에 쳐보기도 했는데 쳐보니까 담배나 방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담배나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매도 치고 보니까 그들은 별로 몰랐어요 잘 효과가 있어가지고. Here we go.